이어서, 호남물 분리 정제. 자,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호남물을 분리를 해야 될 경우가 아마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와 같이 여과, 뭐 영어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커피 뭐, 여과시킨다든지 모든 물질, 호남물을 여과를 하는 여과가 가능하다면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액체하고 고체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여과지를 통해가지고 액체는 밑으로 빠지고 고체는 거기에 아마 남겨진다면 액체, 고체 바로 분리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과, 여과제, 여과제로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종이 여과지 그다음 유리로 만든 유리 여과기가 있습니다. 유리 여과기, 다공성 금속 등으로 된 어떤 채, 씨브 이런 종류도 있고요. 그래서 여과를 여과를 하는데 이 여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공기를 흡입시켜서 흡인 여과, 혹은 압력을 가해서 가압 여과. 자, 이외에도 뭐, 가열 또는 원심 분리를 응용해서 분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 이럴 경우에는 여과는 되게 분리하고자 하는 고체 입자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체 입자가요, 굉장히 작아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0.1에서 한수 마이크로 메타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입자다 가는 입자다 자 0.1에서 뭐한수 마이크로 정도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콜로이드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콜로이드 입자 같으면 은자이걸 여과시키기 위해 가지고는요 굉장히 구멍이 작은 이 콜로, 뭐 콜로이디온 막이나 뭐 셀로판 막을 이용해서 여과를 할때 이때 한외 여과라는 용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콜로이드 정도를 여과를 하려면은 그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콜로이드 물질도 여과를 해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커피 여과하는 정도 같으면 쉽지요. 그죠? 자, 어찌됐든지, 액체와 고체가 있을 때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과라고 하자. 그 다음, 증류는 어떨 때 쓰느냐? 액체가 혼합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혼합됐어요. 액체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이걸 분리를 한다는 거는,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증류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증류방법 그러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미리 끓어서 기체로 변합니다 그 기체는 다시 냉각시키면 액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을 차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혼합액체의 증류방법이 있다. 자, 대표적인 예로서 물과 에탄올 혼합물, 뭐 원유 정제 이런 쪽에 정류 방법을 씁니다. 자, 에탄올 물뭐 쉽게 얘기하면은 알코올 발효시켜 가지고 알코올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증류해서 분리해 냅니다. 알코올을 증류를 해서 그래서 증, 증류주라는 술의 내용 그러니까 증류주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경우 있죠. 그게 다시 말해서 증류방법으로 분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증류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게 네 가지. 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단순 증류방법이 있고요. 분별 증류 그 다음에 수증기 증류 감압 증류 압력을 낮추면은 끓는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증류를 한다. 증류는 이게 분별 증류관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 달고 증류를 시키면은 여러 번 단순 증류가 반복된 결과를 나타냅니다. 혼합 액체가 끓는점 차이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기체화 시키고 이 기체를 냉각기를 통해서 다시 냉각을 시키면은 액체로 얻어집니다. 그래서 자 분별 정류 장치는 여기에 분별 정류 분리관이 분별 정류 이 분리관이 하나 더 추가가 되면은 단순 정류를 여러 번 반복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 수증기 정류는 수증기를 풀어 넣어가지고 증류해내는 방법입니다. 자, 예로서 우리 조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할 때, 암모니아 정류할 때이 수증기 정류 방법을 씁니다. 그 다음, 압력을 낮추면은 액체 끓는 점이,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요. 자, 이 얘기는 끓는점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좀더 낮은 온도에서 쉽게 증류가 가능하다. 온도를 많이 올려버리면 만약에 열분해가 일어나 버리는 물질 같으면 이렇게 감압증류를 이용을 해서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증류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감압증류 이와 같이. 압력을 여기에서 보세요. 공기를 빼내가지고 압력을 낮춰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끓는점이 낮아져서 낮은 온도에서 증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 추출이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추출 많이 씁니다. 자, 뭐 커피 추출도 추출입니다. 여기 이제 추출 영어로는 extraction 그러는데 자, 어떤 용매를 이용을 해서 그 용매에 잘 녹는 물질은 용매를 용매에 녹아져 나옵니다. 그럼 녹아져 나오면은 녹지 않고 안 녹아져 나오는 물질과 녹아져 나오는 물질 구분 분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출을 할때 용매 뭐비 s 용해도 용매 a에서 용해도 그러니까 용매가 달라지는 데 따라서 녹는 정도 용해도가 다릅니다. 이 다른 원리를 이용을 해서 추출 방법을 쓴다. 뭐 대표적인 예로 뭐 홍차 커피에 포함돼 있는 우리 카페인 추출. 자, 이런 방법 추출 방법입니다. 그다음 분액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이게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과 기름, 서로 섞이지 않죠. 그러면은, 분해 깔때기에 넣어가지고, 분해 깔때기, 어, 아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겼던 깔때기, 보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코크가, 코크가, 달려져 있었어. 물물 층이 있고 위에 만약에 기름 층이 있다면은 물과 기름 섞이지 않잖아, 그죠? 그럼 코코를 열면은 물만 분리해내고 기름 부분은 코코 잠고 버리면은 분리가 되잖아. 분해 깔때기 혹은 분별 깔때기를 이용하는 방법. 자, 그다음 분별 결정 이 말입니다 자, 온도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을 분리할 수 있는데, 자, 여러 번 분별 결정을 하면 순수한 물질을 얻을 수가 있다. 용해도 차이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 그 다음 또 성화법도 있습니다. 성화성이 있는 물질과 성화성이 없는 물질을 혼합되는 경우에 성화성 있는 것은 승화, 승, 없는 것과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승화라는 게 뭐냐? 승화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대개 보면 고체에서는 액체를 거치고 기체가 되는데요. 승화는 액체를 거치지 않아요. 고체가 바로 기체로 가버립니다. 혹은 기체가 바로 고체로 가버려요. 액체를 거치지 않는 물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자요드라든지 납탈렌 드라이아이스 드라이아이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드라이아이스 이산화탄소의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져 있는 고체 덩어리입니다 그 드라이아이스는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산화탄소 CO2 가스로 기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드라이아이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도시락 같은 때보온제로 많이 쓰죠. 자, 승화성 물질, 그 다음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는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을 했어요. 혼합물질을 분리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씁니다. 크로마토그래피에 크게 나눠 가지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액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고정상과 이동상으로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혼합물에 혼합물이 고정상 이동상과 친화력이 있는 혼합물이라고 그러면은 이동상이 움직여 이동상이 움직입니다. 고정상은 움직이지 않아요. 글자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입니다. 자, 이동상에 진화력이 있는 물질은 빨리 이동이 돼요. 그러면 이동상과 진화력이 없는 것은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m 달리기를 시켰는데 빨리 달리는 선수가 있고 뒤에 천천히 골인하는 선수들이 있잖아. 그거는 이와 같이 이동상의 친화력에 따라가지고 이동상의 친화력이 크면은 빨리 분리되나 봅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방법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이온 크로마토그래피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온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양이온 혹은 음이온 크로마토그래피. 자, 물속에 칼슘, 이게 스몰 M이라는 거 없, 없습니다. 앞쪽에 Mg 라지 M입니다. 미스프리트입니다. 여러분들 칼슘 C 앞에 있는 거는요, 항상 대문자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씁니다. 라지 M 스몰 G입니다. 자, 이렇게 이온을 이온되어 있는 이온을 우리가 분리하는 데는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를 씁니다. 여기까지 혼합물 분리 혼합물 분리